그 동기애가 상당히 그 강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에 강해서 그게, 그게 나한테는 뭐 절대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뭐 컬컬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강사진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동기들한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음, 어쨌든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라는 걸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같이. 시행착오를 같이 할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나 보면 좋았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스승은 동기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가장 크게 영향 받았고요 서로 또 서로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웃음> 나 뜨겁게 얘기하자면 돌돌 뭉쳐서 항상 같이 영화 찍고 영화 얘기하고 같이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재학 중에 군대를 간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 영화 아카데미에 그 선발 요건 자체가 군필자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군필이라고 속았던 거예요, 학교 측이. 영화 아카데미로 영장이 날아온 거예요, 병무청에서. 학교가 완전 패닉에 빠졌죠. 공무원 사회 아니잖아요. 또 영화 진능공사 영화 아카데미 담당 우리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특히 패닉에 빠지신 거죠. 재영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다. 너 일단 군대를 가라. 그리고 졸업식 때는 꼭 와다오. <웃음> 특별휴가를 내든 어떻게 해서든 타령을 해서도 와서 졸업장은 받아갔으면 한다. 그리고 군대에 끌려갔죠. 졸업을 한석달 앞두고. 근데 이제 그 친구만 졸업영화를 못 찍게 된거 아니야. 그게 우리 동기들이 또 가슴 아파서 우리 동기들이 10시 일반 짜투리 필름을 모으고 날짜를 맞춰서 걔가 이제 이틀인가 특별휴가를 받았을 때 이제 딱 게릴라 식으로 어. 좋게 말하면 약간 라스본 트리의식으로다가 제가 핸드헬드카며 제가 촬영하고 뭐 허재영 감독 본인이 출연하고 뭐 여자친구랑 남녀 주인공으로 나오고 해서 하룬가 이틀만에 그걸 찍었어요. 그 저희가 다 학교에선 허락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이제 동기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재영이만 졸업 작품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이 음.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걸 찍었고 그게 이제 11기 우리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제 추억거리라고 할수 있는 모자라는 단편 영화죠 근데 영화 되게 좋아요 아그 한정된 기자재를 어떻게 나눴을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스팀 백을 좀더 확보할 것이냐 이런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보면 너무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면 그리고 지금도 아. 새 작품을 만들 때마다 제 1차 모니터 의원이 돼주고, 그리고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어, 그게 동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이, 이, 조, 어뭐 좋아졌고, 그거보다는, 아 지금 몇 명이죠? 22명. 22명, 예. 네, 22명이면, 나를 제외한 21명의 동지를 얻는다라는 게 너무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학교에서 전공자들하고 비전공자들하고 아카데미에서 약간 좀뭐 이상한 뭐 기류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전공을 하지 않았던 동기들하고 전공을 했던 동기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우리는 이거 공부했던 사람들 이건 우리 안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식의 좀 있었어 가지고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건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 보면 전공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더라고요 비전공. 비전공자들이 예, 동훈형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상이었죠 예, 비전공자들은 역시 브레인이죠 예, 똑똑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감독 좋아하냐? 그래서 나는 히치콕 그랬더니 오. 비웃고 막서럽 <웃음> 서른, 서른. <웃음> 그때는 그때는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자기 고집들이 셌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카데미 다닐 때보다는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각자 일들을 할때 그때 더 다정하게 만난 것 같아요 지금은 영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당구를 같이 치기 위해서 이제 실습 위주로 수업이 단계별로 짜여져 있어서 동료들과 호흡, 다시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태도와 그런 기술들을 그때 습득했던 게 아닌가. 다닐 때는 그리고 뭐 권식이나 이대형이 요리 같은 거 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많이 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뭐 되게 재밌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호 영이또 혼자 살아갖고 뭐술 먹으면 바로 잘 때도 있었고 편하게. 그러니까 뭐 되게 부담 없이 놀고 대신에 우리는 영화를 잘못 찍었죠. 막내거든요. 음. 근데 기가 제가 제일 세가지고. 형들은 대부분 다 기가 되게 약해가지고. <웃음> 느낌은 제가 제일 형 같았어요. 음.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음. 음. 근데 되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들이고. 잘안 됐지만 지금 여태까지 되게 작품 썼던 게잘안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제 동기랑 같이 작업을 했고. 성형하고도 많은 조성희 감독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 재웅형이라고 저 바나나식에 출연했던 그 주연으로 출연할 때 형도 저한테 진짜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형이고 저한테 소중한 동기죠. 당시에는 그 안기부에서 그 직원이 파견돼 있을 때였니까 으 안기부 직원이 다 봤다고 그업작품들도다 사전 심의를 하고 뭐 이었는데 안돼 뭐 이런 걸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약간의 이제 뭐 마찰은 있었지만은 그것도 큰눈 없이 넘어갔었고. 졸업작품부터 첫번째 단편부터 나의 필름오그래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확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졸업작품이나 학생작품은 그냥 연습이고 내가 나중에 장편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시절인데 이것이 영원히 나한테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말에 확 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름 뭐 연구를 한 것이 선배들의 작품들을 좀다좀봐 보자 그리고 다른 이제 다른 학교에서 만든 작품들이 어떤가.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1년에 몇십 편도 안 나오던 시절이니까 다볼 수가 있었었고 안 좋은 작품들을 보면서 저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 졸업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만 졸업 작품이란 건저그 진짜 외부의 사람들도 그, 처음으로 오던 시절인 것 같아요. 외부에 이제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어쨌든 내 이름을 걸고 어, 어, 세상에 내놓는데 어, 그 당시 그걸 회상해보면 몇날 며칠 잠을 못잔것 같아요. 과연 이것은 작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디 사람들 앞에 이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머릿속이 늘하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의 칭찬만 들어도 이게 무슨 꼴을 갖춘 건가 그러니까 욕은 안 먹나 보다 정도의 위안이 됐을 뿐이지 뿌듯하거나 자랑스럽거나 만족스럽거나 라고 얘기할 수는 없, 없는 단계 그때 편집 스테인백이라는 편집기가 두 대가 있었는데 서로 그걸 편집을 오래 하려고 어, 새벽까지 하다가 뭐 근처에 서울역에 있는 사우나에서 자고 자취에 와서 한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부지런함을 보였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화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했지 작품을 저는 알았거든요 단편 하나 잘 만든다고 뭐 아니 나가서 만들 건 장편인데 단편 하나 잘 만든 뭐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단편 하나 잘 만든 거보다는 내가 교육 과정을 견디면서 이제 장편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마음가짐. 그 어떤 내가 할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의 판단이 중요했지 왜냐하면 작품으로 뭐 이런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음. 네. 졸업 작품이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졸업 작품을 찍던 와중에 우리 집이 쫄망을 했어 쫄망 네, 쫄망을 해갖고 완성 을 못하고 제가 삼성그룹의 제일기 광고 대행사로 취직을 했죠 그래서 그 한이 있습니다 한이 그때 이제 졸업 작품은 그 당시 주로 겨울에 찍게 됐었어요 항상 일학년 코스였는데 되게 강행군을 많이 했고 며칠 밤도 새고 뭐 20대 때니까 얼마나 체력이 막 좋았겠어요. 근데 한 겨울에 이제 찍다가 따뜻한 카페에 들어가서 어떤 씬을 찍는데 겨울에 실내니까 잠이 빡 오잖아요. 저도 이제 찍으면서 잔 거예요. 제가 필름이 돌아가는데 촤르 데컷 소리에 탁 깨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한 번은 졸음이 세팅을 하다가 이렇게 졸음이 저도 졸음이 와서 이렇게 졸았는데. 얼핏 깨 보니까 전 스텝이 다 자고 있는 거야. <웃음> 그 좁은 카페에 한 20여 명이 들어가 있는데 조명기 자고 자고 다들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배우도 자고 장준환 감독이 손에 콘티를 쥔 채로 자기 손등을 꼬집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웃음> 아, 아. <웃음> 근데 그 <웃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처음 아 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그 남산 근처에서 촬영을 하는데 골목길 촬영을 저쪽에서 하나, 하나 하고 와서 이제 여기 리허설 하고 뭐뭐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준호가 얼굴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런데 갑자기 막 어디로 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왜왜 왜 저래?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전번 촬영 장소에 놓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웃음> <웃음> 그런 일이 있었나? 나 <웃음> 그건 기억이 안 나. 난. 난 그건 기억에서 지웠어. <웃음> 카메라를 안 가져왔다고? 아, 설마, 그럴리가. 마침 그때 이제 별로 그 주위에 인적이 드물고 뭐 이런 <웃음> 장소여서 그랬지. 만약에 그걸 <웃음> 잃어버렸으면. 아, <뭔가> <웃음> 어땠을까? 예. 그때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진이 우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희 아버지가 6살 때 어머니를 여의시고 9살 때 아버지까지 여의셔서 고아가 되셔서 이렇게 살아오셨고 지금 택시 운전하시고 너무 힘드시고 우리 어머니가 패배 가짐마로 20년째 일어나 이렇게 힘드신데 어머님 돈을 갈취해가지고 일도안 하고 이렇게 단편형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 게다가 우리가 18작품을 만드는 최초의 해였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욕망이 엄청났던 거죠. 이 거대한 쓰나미를 결국 담당하지 못하고 허락을 해주셨어. 대신 예산이 없어. 계획도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알아서 해라. TM에 가서 민모 우리 종친 그분에게 물어볼 거고 50만 원만. 이렇게세 군데 얻어서 150만 원을 예산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동순아트센터 대관하고, 한플랜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가족들, 스프들 얼마나 많이 얽혀있어요. 초대해가지고 처음 졸업영화제를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적으로 했었고, 어, 물론 그분에게는 제가, 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데뷔할 때, 그, 박예진 양 괴롭히는 사채업자로 특별 출연시켜주면서, 이제 은혜를 갚는. 그때 또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막 바뀌고 뭐 이런 시절이어서 졸업영화제가 그래서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 졸업 사실은 우리 커리큘럼이 한 1년 반 정도에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결국에 졸업영화제가 이렇게 장비가 부족하고 또 카메라나 렌즈도 한 세트밖에 멀쩡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17 작품을 막 하려다 보니까 그런 장비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좀 내부적인 뭐, 뭐 의견이 안 맞고 뭐 나는 너가 싫고 이거보다는 이걸 어떻게 파일을 같이 싸워서 넓힐까 지금 진흥공사분들과 <웃음>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그런 외부의 적 때문에 내부에서는 되게 사이가 좋았던 편이고 또 졸업영화제도 저희가 다 스폰을 해서 했었거든요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지원을 아마 13기부터 영화제라는 걸 외부에서 처음 하기로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어디서 졸업 영화를 밖에다 보여주고 피하게 학생 영화인데 이런 거였는데 13기 때부터 13기가 되게 훌륭하게 걸잘 뚫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겠 있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스폰에서 뭐 소개하고 뭐 대관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같이 도와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관계가 좋았어요. 졸업 작품을 찍을 때는 그 어,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찍어 볼게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 어, 뭐, 그러니까 뭐 성함을 뭐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예, 뭐 벌써 뭐 많이 지났으니까, 또 동은 형하고, <웃음> <웃음> 기철 형하고, 예, 이런 양반들이, 아우, 야, 우리는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찍을 수 있어. 니들은 니들끼리 잘 찍어, 뭐 이렇게 갖고 자기들끼리 찍었었어요. 본인들의 졸업 작품들. 근데 진짜 저 꼴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뭐 그 제가 지금 졸업영화도 별로였잖아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후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불태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작화실 이런 데서 그 둘레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침낭 같은 거 해가지고 쭉 자고 그뇌고치같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하나씩 매달려 있고 다 같이 이십 명씩 자서 일어나서 밥 해먹고 육 개월 이상 그렇게 지낸 것 같은데 먹고 자고, 작업하고, 먹고 자고, 그, 어차피 이 스태, 스텝, 내 스텝도 없어요. 여기는 작화실이나 작업 공간 다 같이 쓰니까, 그냥 딴 사람 스텝하고도 다 친해져가지고.